어이씨 이제 어떡하니 저거 안돼 안돼 안돼 안돼 안돼 저거 불안다 잠깐만 뜨거워 나도 뜨거워 짜잔 반갑습니다 백호롱입니다자 오늘 해볼 게임은 마인크래프트 스카이 원 블럭 여기서 시작해요 그냥 블럭을 하나밖에 없어요 자 여기서 공중에서 블럭 하나만 가지고 진행을 합니다. 자, 계속해서 캐다 보면은 블럭이 바뀌고, 자, 일단은 나무가지만 캐고, 돌이 나오면은, 그때, 곡괭이나 이런 거 많으면 되지 않을까요? 자, 일단 마인크래프트는 잘 못하지만, 어, 깜짝이야! 아, 깜짝이야! 아, 아, 나 이런 거, 나막 하면서 놀래냐 왜? 어, 자, 지금쯤이면은, 땅을 슬슬 넓힐까? 하나, 둘, 셋, 넷, 넷 다섯, 하나, 둘, 셋. 흙 하나, 돌라오지 않았어요? 뭐야? 어 밑으로 블럭이 떨어지네? 왜 떨어지는 거야? 이거 봐 떨어지잖아 아잠깐 아, 자갈이 자갈 같은 게 중력이 있으니까 밑으로 떨어진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흙으로 밑을 막아줘야 되나 보다 아오 내려간다 내려간다 잠깐만 여기, 여기, 여기, 여기다가 여기다가 여기다가 맞자 맞겠지? 오씨, 왜 그래 왜 그래 어 뭐야 아씨 깜짝이야 뭐야? 업그레이드 인아 이게 페이지가 있나 봅니다 아 그러면은 지금 잠깐만 아 이제 페이지 1이네 아까 까 그냥 튜토리얼이었네 다른 건안 나오는데? 아아 아, 깜짝이야 진짜 아 진짜 뭘봐야 돼지야 아 공포게임 아니잖아 이거 나 오늘 좀 힐링이 하려고 이거 갖고 왔다고 아 나도 이제 좀 그만 좀 놀래 보자 돼지는 두 마리만 있으면 되지 않을까? 당근 따라오나? 아 당근 따라오네 여기다가 돼지야, 일로와, 일로와, 돼지야. 지금, 지금, 닫고. 아, 마크 어려운 게임이네, 이게. <웃음> 쉬운 게임이 아니네. <웃음> 어, 갑자기 아. 뭐야. 이거, 이거, 이거 나오면은 다음 페이지인가? 아, 맞네, 맞네. 아, 이거 계속 까야 되는구나, 블럭을. 아, 이제 돌이 나오네요. 나 이거 언제, 클리 언제 해? 못할 것 같은데? 저희가한 4시간, 5시간 더 걸릴 것 같은데? 8시간 걸릴 것 같은데? 아, 제가 게임을 잘 하지는 못해요. 아 이거 두 명이서 하면 좀 빠르긴 하겠는데, 근데 혼자는 깨봐야 할수 있겠죠? 아 얘네 너무 시끄러. <웃음> 조용히. 아오서 또서 또서 또서. 아 나오지 마 나오지 마. 야 나오지 마 나오지 마. 들어가 들어가. 아이씨 아, 어디가 아, 어디 가냐고? 아그럼 이거 나중에. 아 뭐야? 어 뭐야 뭐야 이거? 아 이씨 저리 가. 아 저리 가. 어칼 만들어 놓기 잘했네. 어어어어 어, 어, 어, 어, 저리 가 저리 가. 와, 위험했다. 뭔데, 뭔가 좀 평화로운데, 게임이? 어, 뭐야, 뭐야, 이거? 아, 이거 마크 어렵다. 아, 안 되겠다. 오.. 뭐, 뭔가 나왔어요. 어, 아, 깜짝이야! 아, 죽어, 죽어, 죽어, 죽어, 죽어, 죽어! 아, 이거 갑니다, 지 죽어! 아, 왜, 왜 이렇게 세요? 야, 이거 진짜, 마크는 집중은 은근 잘 되네. 말이 없어지네. 원래 이런 사람이 아닌데, 말이 정, 아, 깜짝이야, 진짜! 쉽네. 아, <웃음> <쉽, 쉽네. 웃음> 잘못 갖고 온거 같아. 게임. 아유, 원래 마크가 이렇게 어려운 게임이었나? 아, 내가 옛날에 했을 때는 이렇게 어려운 게임이 아니었는데. 너무 옛날인가? 아, 이거 다음 스테이지 언제 끈, 언제 돼? 굉장히 루즈한. 아, 이게 순간순간 루즈해지네. 어! 어! 어! 아! 아! 아! 아! 아! 잠깐 잠깐 잠깐. 잠깐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어, 아,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그러는 거 아니야. 야! 야야야야야. 아니야. 가 그러는 거 아니야. 야 에이, 에이. 죽어! 죽어! 어, 어, 편한아 진짜. 아, 이게 방심하고 있으면 이렇게 뒤통수를 한 번씩 때려주네. 일단, 나쁘지 않아요. 나쁘지 않아요. 지금 나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일단, 작살난 게 없잖아. 하나, 도 흑, 흑, 점토, 흑, 흑. 아, 왜흙만 나와? 뭐야? 아, 씨, 아, 씨. 아이씨 못뭐 들어오지? 야, 뭘 봐? 아, 게임을, 어? 해야지. 아, 이렇게 머리 좋아서 어떡해 나 이거 오늘 안에 깨야 되는데 <웃음> 아 뭔가 좀 다이나믹하게 좀 빨리빨리 안 되나? 아 드디어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네요 아 4시간이요? 게, 괜찮습니다 4시간이면 할만한 것 같아요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4시간 정도면 할만해요 뭐야 이거? 눈이야? 아 이제부터 눈이 나오네 아 맞다 몬스터가 다 때려 부수는 것도 생각을 해야 되는구나 잠깐만요. 이거, 방패 만들어 놓자. 대충, 일단 좀, 자원을 아끼면서 플레이를 해보도록 해야 될것 같아요. 누구세요? 누구세요? 누구세요? 야, 야, 야, 야. 어, 그, 좋아, 좋아. 니들끼리 있어. 니들끼리 있어. 이기는 편, 우리 편. 떨어졌고, 떨어졌고. 막고, 한 대, 한 대. 죽어! 죽어! 죽어! 죽어! 어, 뭐야? 아, 요, 귀여워. 뭐야? 어, 귀여워. 냅둬야겠다. 어, 너무 귀여운데? 귀여워, 뭐야? 야! 야! 야! 야! 야! 야! 죽어! 죽어! 야! 어딨어, 이거? 아, 이씨 아, 내 치킨! 내 치킨! 어딨어? 죽어! 아, 내 닭! 아, 내 닭! 아이 거기 어떻게 올라가? 아, 진짜! 아, 여우가 뭐야? 왜, 왜 죽여, 갑자기? 어, 어이가 없네? 뭐야? 너안 죽었어? 어, 왜뭐 이렇게 빨라, 왜뭐 이렇게 빨라? 아, 닭을 먹어요? 아, 미쳐버리겠다 진짜, 내 닭.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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잠깐만요, 나다 잃어버렸어. 아 이런 건 없었잖아. 아 이래서 한 방에 가는구나. 잠깐, 음, 잠깐만, 잠깐만. 나광패 없어. 야야야야, 물물물 물, 물. 물에 들어간다. 아, 아, 아, 아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 죽어 죽어. 아니야 아니야 아니나상관어살았어 제발 제발 제발. 아이 가지마 제발. 제발. 음. 아,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버섯 먹어 버섯 먹어. 오씨. 아 이거 왜 이렇게 힘든 게임이야? 방패가 없어갖고 죽을 뻔했어. 아, 고슴도치야. 뭐야, 이거? 발바닥에도 화살 꽂혔네? 힐링해달려고 마크 가져왔더니 힐링이 아닌데. 아, 막아, 막아, 막아, 막아. 턱, 턱. 어? 아니, 아니, 상자를 왜 열어? 막아, 막아, 막아. 그렇지. 그렇지. 먹먹이 잘한다. 먹먹이 잘한다. 막아, 막아, 막아. 막아. 먹먹어. 그래, 죽여, 죽여. 어? 와. 와. 다음 스테이지. 아, 근데 스테이지가 바뀐다고 해서 좋아할 게 아닌데? 생각해보니까 더 어려워지는 거잖아. 어 모래 나왔다, 이제. 아, 사막에 몹이 많죠? 아, 지금 사막, 그건가? 스테이지가? 아, 바다지요. 오, 어, 다이아몬드다! 아, 크리퍼 기다리시면 안 돼. <웃음> 뭐. 누구세요? 뭐야, 이거? 아이 때렸는데 내가 왜 따라 피가 뭐야 뭐야 뭐야 뭐야 뭐야 뭐야 내가 왜 따라 피가 뭔데 아 뭐야 아 내가 왜 죽어 아니 아, 어차피 어차피 나 안죽어 어차피 안죽어 어차피 아니 잘 가시고 아 내가 왜 죽어 아 던질 수 있네 나. 비켜 비켜 우리 버섯소가 다치게 어 뭐라 그래 대죠 약간 사람이 정신이 나가서 한동안 아예 키지를 않았어요. 지금도 안 하고 있거든요. 지금 다른 거어 제가 조만간 뭔가 좀. 나도 만나, 나 만나, 나 만나, 나만 누구세요? 누구세요? 누구세요? 야 뭐야 이거? 아아 아, 뭔데? 아 이거 어떻게 깨? 아 뭐야 이거? 아주가 죽오 아... 아... 아... 뭐야 다 없어, 다 없어졌다. 아다 죽었다. 아진 아니 이게 뭐야! 근데 이거 언제 또 깨졌냐? 아 여기 부분에서 깨지는구나! 아 위에 있는 거 다... 아 깜짝이야 진짜 이거 나올 때마다 겁난다 진짜 이제... 아마 사람을 좀갖이끼 좋아 좋아 아 덤벼 이제 아나 방패 어디 갔냐? 나 방패가 없어졌어! 방패 챙겨요 방패 챙겨요 쏘도 쏘도 쏘도 아이칼 없잖아! 칼 3번 좋아 무슨 말을 하다가 이렇게 됐지? 여튼 뭐야 정글 던전이 나온다고? 많이 조사를 했는데 아직 아 뭐야 제발 저리가 나 죽어 오 막았어 막았어 막았어 아아 아, 뭐야 이거 아 뭔데 아 뭐야 아 어디서 때리는데 아, 아 잠깐, 잠깐 잠깐 잠깐 잠깐 잠깐 잠깐 잠깐 아이 앵무새들아 진짜 제발 좀 확실히 다이아가 좋아 경험치 병자 페이지가 몇가지 있는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많이 온것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화살을 만들어 놓을까? 아 그거 잠깐만 나 거미줄 버렸잖아 왜 버렸지? 버리지 말걸 뭐야 나 지옥이네? 잠깐 지옥이면 그 끝난거 아닐까요? 뭐야 뭐야 뭐야 뭐야 어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야야야야야야야야야 깜짝 놀랐네와 자, 일단 잡자. 나오는 대로 잡아볼게요. 아, 뭐야? 흑효석 아, 진짜 아니 흑효석이 나오면 뭐 언제 되고 있어? 아, 에? 이게 뭐야? 이건 흑효석 모아서 여기 한번 가볼까요? 지옥 다시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어디서? 아, 안 돼. 어, 뭐야? 뭐야? 뭐야? 아,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 아니, 아 아니, 아 아니, 아아 자랐어요! 아무도안 했어요! 잠깐만! 불 났다! 어, 제발 제발 제발! 아니에요! 저 잘못한 게았어요 잘못한 게 없어요! 아 이거 왜 열어! 열지마! 어, 막아 막아 막아! 이 새끼야 죽어! 왔다! 제 하늘을 날잖아! 잠깐만! 오이씨, 이제 어떡하니? 저거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된다고! 불 났다! 잠깐만! 뜨거워 나도 뜨거워! 안 돼! 안 돼! 그러지 마! 불 꺼! 불 꺼! 아아 네. 불났다. 와불 지르고 도망가아 진짜 이거아아거아아니까 이거? 아아 이거? 최대한 빨리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야, 아사죽이아고아아야 죽어, 죽어. 냠냠. 그리고 아살나두 발. 아두발밖아 없네. 아뭐어떻아든 되겠죠? 모르겠다. 아, 아 이거 뭐야? 레이저 막대기가 어디서 는 거야? 아주 빠른 속도로 잠깐만 아니야. 이거 아니야. 이거 아니야. 이거 아니야. 이거 아니라고 잠깐만 이거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이거 이건 아니야. 이거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 돼. 이거 아니야. 아! 아!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이거